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~~ 오늘은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과 함께 인사드리는데요. 제가 오늘 6월에 달 나오는 편의점 신상들을 아주 탈탈탈탈탈탈 털어왔어요. 제 동생인 친구가 인천에서 한번 털어오고요. <웃음> 제가 이 동네마다 이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신상을 털어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음식을 처음으로 하는 먹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많이는 못 먹겠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편의점 신상 리뷰 시작해 볼까요? 김치볶음밥과 왕비빔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름엔 비비세요. 왕비빔면. 지금 저희 집 강아지들이 난리가 났어요. 김치볶음밥도 전자레인지에 물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잘 비벼오고 전자레인지 잘 되셔왔습니다.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이 국수는 여러분들 사시면 바로 드셔야 될것 같아요 아 침돌아 음. 그 양념은 일면 양념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걸 사먹는 것의 장점은 이 상큼한 깻잎? 상추?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, 이 아삭한 식감을 느끼면 먹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입니다. 이 더위를 싹 날릴 수 있을 수선함이자 음료수를 보다가 일상사에 대한 게 복숭아 맛 신기하죠? 처음봤잖아 그래서 이걸 먼저 뜯보도록 할게요 정말리니까 복숭아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요 향행기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역하게 느낄 수도 있는 음식 음료수인 것 같아요 다음은 치 볶음밥을 먹어볼게요 비추 비추 에이! 왜냐면 김치볶음밥이라는 거는 좀 달콤하고 좀상콤달콤하고 맛있을 수는데 그냥 이거는 비주얼만 이쁜 이쁜 오히려 세크하고 전에는 난 이거를 계산 안 했거든? 둘둘 이렇게 나뉘면 누가 먹을까? 우리 아빠 먹는다! <웃음> 우리 아빠 배는 여까만큼 나왔어요. 자, 벌써 이렇게 후식을 먹을 시간이 돌아왔어요. <웃음> 뭐 부터 먹을까요? 자 그러면 다음 후식! 메론 케이크 복숭아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메로나가 진짜 단 메로나 맛이야. 설탕이 오지게 들어. <웃음> <웃음> 음. 빵도 굉장히 부드럽고요. 이거 사먹을만 합니다. 그쵸. 렇아 근데 단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못 먹을 것 같아요. 왜냐면, 단걸 좋아하는 내가 느끼기에도 이 가는데 크림이 <웃음> 되게 순간 너무 달아서 약 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어서 난 복숭아 먹어볼게요 이 음, 개인적으로 배드 끝 <웃음> 복숭아라는 맛을 생각하고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냥 복숭아 향이 날 뿐이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어쨌든 저의 픽은 삐 <웃음> 다음은 단거 먹은 김에 마카롱 합시다. 저는 진짜 마카롱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게 인절미, 이게 유자, 이게 쑥인 것 같습니다. 진짜 한 입씩 차례대로 먹어볼게요. 음 근데 마카롱은 여러분 아시죠? 이 먹기 전에 약간 냉장고에 살짝 넣다 먹어야 되는데 내 냉장고에 있질 않았어가지고 약간 녹음감이 있거든요? 쫀득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었어요 콩에 고소한 향이 많이 나고 한입 먹는 다안 넣고 계속 먹네. 아, 나는 개인적으로 유자 이런 맛안 좋아하거든 한입먹어보들록하겠기하다 유자랑 자 마지막 색깔부터 아주 괜연 굉장히... 나는 쑥이야 쑥쑥쑥 <웃음> 진짜 열스이에요 엄마 어떻게 이런 걸로 달지? 당장 엄마 <웃음> 엄마 입쪽으로써 엄마!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맛이 었어요 근데 인절미 요거 하나는 통과 요거는 20대 30대 입맛 3 0 잡을 수 있다. 다음. 아니 계산대 옆에 너무 귀엽게 이렇게 빵실빵실 푹송푹송이게있는거예요 복숭아 앙금이 들어있는 복숭아 빵같은거 같아요 근데 귀엽긴 너무 귀여워요 엉덩이 군둥이 군둥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새로운데? 오, 오 괜찮은데? 얘는 아까 복숭아들 향들은 되게 맛과 향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으면 얘는 맛과 향이 일치하는 느낌. 그럼 얘는 얘는 추천한다. 다음은 딸기 웨하스 밀크 웨하스 짜잔 나는 이런것보다 나는 우유를 더 좋아해 웨하스 똑같이 생겼어요 음음 음. 음. 맛있어 음. 근데 안에 있는 크림이 밀도가 높으면서 부드러워요 과하게 달지 않고 우유의 그런 깔끔한 느낌? 우유 크림이라고 하는, 나오는 그냥 그런 것 있잖아요 맛있어요 뜯어볼게요 서주 아이스, 아이스크림도 되게 맛있는 거 알죠? 당연한 듯이 크림은 빨간색이에요 제가딸기우유향이에요 얘도 맛있다 딸기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진짜 리얼리얼리얼 리얼, 리얼 신나 초코젤리얼페로초코젤리젤리 초코 젤리. 젤리 속에 초코가 듬뿍 레페로젤리얼리얼리 젤리안에 초코. 먹어보겠습니다.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 맛이에요. <웃음> 이 안에 초콜릿이 나오면서 뭔가 젤리랑 융화돼서 뭔가 특별한 맛을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얘랑 얘랑 합쳤을까 되게 궁금한 지금 보니까 얘 비주얼도 그렇고 약간 누드 빼대로를 젤리화한 것이 아닌가 약간 노런 느낌이 듭니다 요 안에 초코가 딱 들었고 이겉의 색깔도 약간 그렇고 한 번쯤 궁금해서 사먹어볼 법은 한데 이거에 중독되는 사람은 계속 사먹을 것 같고 아니면 뭐야 이거 약간 이럴 거 같고 근데 그렇다고 맛이 막 없는 건 아니야 특이한 거 특이한 거 얘는 특이한 촉감놀이 말고 입감놀이 <웃음> 식감, 식감. <웃음> 식감 식감식감 식감놀이 식감놀이 <웃음> 이게 한동안 엄청 유행했던 저 근데 이거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이 젤리를? 이번에 이렇게 세 개를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자 뾰족한 게 없으니까 면봉을 오. 오. 음. 음. 음. 리치맛 맛있었어요. 리치맛이 연하게 있으면서 이 젤리 자체가 부드럽게 젤리니까 먹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는데? 다음 거. 참포도 세상에 치과만 입감이 흥커장흥커장음 <웃음> <웃음> 음, 맛있어 엔딩으로 복숭아까지 딱흥흥흥어뭐뭐뭐자자봐흥봐봐흥흥흥흥흥 봐봐. 봤어? 흥흥흥흥흥흥흥 봤어? 얘는 안욕해 은연하게 달고 은은하게 향이 나서 알겠습니다 아, 오늘 저의 나름 제대로 된편의 신상 먹방 어떠셨나요? 저는 굉장히 배가 불렀고요 <웃음> 뭔가 솔직하게 맛 평가한다는 게 되게 재밌긴 했어요 뭐 내가 사서 내가 먹는 객관적인 평가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종종 뭐 이달에 편의점 음식 새롭게 나오면 은한 번씩 또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거 재밌을 것같요 아니, 여러분 지금 제가 음식 이렇게 남긴 것 같지만 저도 남긴 게 아닙니다. 저희 아버지가 곧 퇴근하시거든요. 퇴근할 만이 거다아빠거예요 어머 제가 먹다가 음식 다 남기는 거 아니야? 노는노녹 no. no, no, no. <웃음> 처리해주신 우리 아버지 계시니까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도 잘하면서 건강하면서 이렇게 매달 나오는 신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게 하도록 합시다. 안녕! 해볼러